그동안 보여줬던 경기와는 또 다른 그림이 펼쳐질 것 같고요 아플 어, 어, 슬래시 박성기 잘올울렸죠오 가디온의 수호를 오 투자 많이 했어요 가디온의 지금. 수호를 찍었습니다 네 버스트 캐논을 뺐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장 강한 딜인데 딜을 포기하고 그 서포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의 어, 홀리나이트의 이런 딜에 충분히 믿음이 있다는 라 거고요 붙 아, 묶였어요 두 명이 동시에 붙였고요 같이 어이구 셋이 같이 있었어요 문나시 손님 중간중간 중간 갈고리도 잘 피해나가야 되고요 자, 순식간에 둘 갈고리! 그리고 왔어. 체력이 바깥이. 많았어요 그리고 바로 방향과 끕니다 아래쪽에 방향 오! 어. 자식슈터 일단 다운인데 지금 같이 스턴덴 었기 때문에 잠깐 음. 음. 썼기 때문에 서머너도 각성기를 쓴 상태 아, 턱걸이 월래도 어. 불어네요 아. 투다운 콜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네, 네. 얼마 많지 않아요 겨울보리 선수가 포커싱을 해서 다 있다. 슈타 둘렀고요. 마일스도 끝났고요. 네. 자, 7초, 6초. 시간 없는 상태. 겨울벌이가 어, 아, 아, 아, 것 자, 겨울 보리가 가디시될거 같은데요. 겨울 보리. 자, 한번 강이 나으로 튀어. 또 빠르다.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디언 수호로 판을 깔고서 그 위쪽에서 그냥 다 같이 싸우자. 음. 예. 면역 스킬들을 받으면서. 네. 예.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. 자, 결과적으로는 그게 좀 적중이 됐습니다. 아, 경기 시작됐어요. 다이모 팀입니다. 장 네, 어, 빠르게 들어갑니다. 어우, 블리츠러시까지 그냥 뭐 콤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. 네, 예, 블레이드 체력은 은근히 깎았습니다. 말씀 스톡 오! 오, 방금 성대있는 선수의 공격을 피한 게 너무 좋았는데요? 자, 스토리? 스토리까지, 그리고 다시 스토리. 한번 각연에서 깎아줬죠. 여기서 한명대권하자한 거죠? 예. 네. 결국에 상대를 지금 코너까지 몰아넣는데 성공하고 있고요. 아, 아 차단을 하려고 해도 진이 그런데... 압도적이에요. 이서비의 체력이 오늘 이력 깎이면서 차지슈터 마무리 하나씩 교환은 됐습니다. 정신없게 때리죠. 치고 빠지는 것 때문에 이 플레이드가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이 순간적으로. 꽉 차기. 아, 어! 자립슈터. 자립슈터를 야 끝에 올라갔어요. 아, 근데 이거블레이드가 살려주는 느낌이거든요. 열심히 버텨. 개시점까지 불러내기는 했는데 이미 권희도 체력이 조금 없습니다. 자 피닉스 근데 자, 체력, 어? 체력 체력. 저... 어? 자, 죽였어요. 자, 타이밍에 지금 타이밍에 지금, 태어빙해, 지금 네. 타이밍. 상대 둘 둘을 둘을 끊어낼 수 있으면 네. 시간이 네. 1분 아직 여유 있습니다. 일단 워로드라도워로드라도 워로드라도. 아, 근데 워로드보다 이쪽이 좀더 어? 네. 약간 더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스탭, 또 짐이 나거든요. 음, 나이스 톰 부르고 있습니다. 아, 오히려 지금 권희 선수 잡혔죠? 예. 네. 아, 일단 30초 밑에 폭주바프 갈고리. 갈고리. 아, d 신 기절 먹습니다. 아 근데 이소비 선수가 그래서 들어왔 거지? 아, 네, 네 빨리 는... 들어가네요. 그리고 아, 아, 시간 시간. 대박, 알리 맞지? 어떻게든 빠져나가야지. 빨리 가 시간만 시간만 시간만 잡아봐봐봐. 그그 잡아잡아아 그 네. 자, 번. 아, 아, 참, 버니 선수도 열심히 뒤를 네. 넣었는데 상대의 워로드가 딱 들어오자마자. 아, 상대가 너무 국밥으로 든든하게 버텨지다 보니까 쉽지 않았고요 이게 만약에 그냥 턱걸이 선수가 하던 대로 서머나 맞싸움을 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? 이것도 궁금하긴 하네요. 어, 그렇죠뭐 권희 선수 입장에도, 어, 권희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어, 이미 럼블러 선수의 이 경기들을 좀 봤을 거 아니에요, 기다리면서. 예. 그런 부분에서 어, 워로드의 좀 생각은 좀잘 못하지 않았을까 예상 자체는. 예. 예, 그러다 보니까 대처가 어,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